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지금은 오후 11시가 넘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저희한테는 완전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는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와이프가 많이 힘들었대요 동이 덕분에 근데 동이는 진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밥먹일 때마다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동이가 잘때 저희가 이사오면서 새로 산 가전제품은 어떤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저희가 이사오면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샀습니다 세탁기는 올해부터 있었는데 건조기는 새로 산 거예요 사실 이 건조기 새로 나온 건데 딱 보면 건조기 조작하는 데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세탁기 패널에서 건조기랑 세탁기를 둘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사실 세탁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건조기를 사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건조기 필요 없다고 그냥 세탁기로 세탁한 다음에 건조대 말리면 된다고 해서 안 샀었거든요 누구? 지금 어떻습니까? 건조기 있으니까 누구가 있어? 나아데 있어요 사기 잘했죠? 난 조금 생얼인데 밤이 여시인데 <웃음> 미안해요 일단 건조기가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는데 일단 공간도 절약이 돼요 왜냐면, 세탁 돌리고 나서 안 놀아도 되니까. 그리고 우리 식기 세척기. 이거는 와이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구비를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음, 이것도 나의 베스트 프렌드지 뭐. <웃음> 식기 세척기's girl's best friend. 네. 그냥 러시아에 집에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계속 한국에 왔을 때부터 꿈을 꿨어. 어. 응. 있으니까 어때요? 있으니까 이제 손님도 자주 보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. 요 만약에 손님 많이 와도 소비지 많이 없다. 확실해? 뭐 소비지 단연 아직 있긴 있지만. 마음 조금 더 편해 네 <웃음>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신경쓰고 안 그냥 싱크대 하나만 넣고 다음에 저녁에 20분 정도? 다 넣고 남중은 먹는거 설거지 그냥 하고끝아 그리고 음식물 분쇄기 이게 진짜 신기한게 오히려 딱딱한거 뭐 닭뼈 뭐 조개껍질을 넣어야지 안에 청소가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 먹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하하. 이거 있으니까 진짜 음식물 쓰레기 들고 밖에 안 버려도 너무 좋아 음, 근데 밑에 그 음식물 쓰레기다 태우고 밑에 가루가 생기잖아요 그리꼭 치워야 돼 맨날 기억해야지 네. 한번더칠 뻔했어 그래서 집에 총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아이템이 건조기. 그 다음에. 식기세척기, 네. 음식물쓰레기, 세제기. 네, 로봇청소기. 로봇청소기까지. 네, 이네개 중에 어느 게 순위를 매긴다면? 아마 지금 로봇청소기 1 위야. 오, 2 등. 다음에 건조기. 오, 3 등. 세탁기, 식기세척기, 음식기 어. 로봇청소기가 1등입니다 월패드도 좋아 <웃음>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하는 요리가 끝나고 사실 요리가 끝날 때까지 좀좀 오래 걸려 이거 아직 안 차잖아 응 그냥 30분, 40분 뒤에 줘봐 하나씩 좀게 이거 뭔데? 감자 응 어. 알았어. 그냥 끄면 돼? 응. 30분 뒤에 끄면 돼? 응. 응 알았어 네 오늘의 마무리 날 위한 시간 좀 갖고 엄마도 흉만이잖아 맞습니다 참. 네.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. 음. 내일도 화이팅. 해야지. 그러면 오늘도 이만.